안녕하세요 헤비스튜디오의 헤비베어입니다 기나긴 공백을 깨고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은 간단하게 리버브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께서 시청해 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버브란 무엇일까요? 리버브란 잔향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화장실이나 지하실 혹은 넓은 운동장이나 스타디움과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할때 평소와 다르게 마치 메아리처럼 소리가 많이 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리버브에는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원음 소스가 소리를 발생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엔 소리가 사방의 벽에 부딪혀서 얼리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초기 반향음이 발생한 뒤 훨씬 많이 퍼지는 잔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틀어서 우리는 Reverb라고 부르게 됩니다. Reverb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 챔 l 플 Chamber, Plate, Room 타입이 있는데요. h l 은 가장 넓고 리버브 시간이 긴 리버브를 의미합니다. Chamber는 인위적으로 만든 방 모양을 시뮬레이트한 리버브고요. Plate는 h l 이랑 비슷하지만 철판을 이용해서 시뮬레이트한 타입이며 좀더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룸 타입은 말 그대로 공간이 가장 좁은 방에서 올리는 짧은 리버브를 의미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잔향의 지속시간 뿐만 아니라 설계된 방의 모양에 따라 음색 또한 달라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리버브를 쓸때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할 기능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웨이브즈사의 르네상스벌브를 보며 함께 살펴볼텐데요 먼저 프리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원음소스 이후에 첫 잔향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리딜레이는 잔향의 레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버브 타임인데요 잔향이 발생하고 난뒤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리버브 타임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리버브가 지속되는 시간 또한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믹스 양인데요. 주로 웻과 드라이 표기로 표시되며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버브와 원음 소스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음소스 대비 리버브의 양이 훨씬 많아지며 쓰는 목적에 따라 100%로 값을 주게 되면 원음소스가 포함되지 않은 잔향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악기와 보컬에 주로 사용하는 리버브를 걸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느껴보세요 That. Tell me how it feels. So a d Tell me how i feels. o so a Tell me how i feels. o so a Tell me how i f e e l So. 훨씬 소리가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짧게 설명하는 정도로만 올려봤는데요. 다음엔 리버브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때 제가 가진 팁이나 어, 노하우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